자 여기 현장형 알판 붙이는 거 우리 실습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띠 중몰딩은 붙였고요 중몰딩은 뭐 일2으로 붙였고 지금은 이제 걸레바이걸레바이를 근래바디, 붙이고 그 다음에 앞에 기둥과 지휘기둥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걸레바이걸레바이는 근래바디, 마찬가지요 음 아까 중띠 했던 것처럼, 했던 것처럼 앞에서 가래를 앞에서 가늘을 이렇게 2 0 c m 이상을 가늘을 잡아가지고 맞춰준 다음에 뒤로 이렇게 뒤에서 맞추면 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가네를 잡아주고요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앞에서 너무 너무 터면 안돼요 뒤로 와가지고 알판 끝 앞에 것을 찍어줘야 돼. 앞에 것을 찍어주고, 이렇게 해야, 이렇게 해야, 쑥쑥 나가는 거예요. 쑥쑥. 안 그러면은, 그 앞에서 머물러 있어요.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, 이렇게. 2m 앞에, 2m 정도씩 쑥쑥 나간다. 이렇게. 그 여기까지 왔어요. 이렇게요. 왔으면은, 여기서, 여기서, 일단 커팅을 어. 해주고, 이렇게. 슉. 커팅을 해주고, 그 다음에, 위에를 알판 쪽에를 칼을 누가 태를 누안되겠지요자 이와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저 타원형 두개정야중중중띠 했던 것처럼.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제 고구치로 고구치로 밀어내야 되겠죠. 드 씻어주고 <웃음> 면 면을 갖다가 신경을 써야 돼. 여기에는. 앞에서, 앞에서 이걸 안 떼어주면은, 어, 터져버린다. 터져버린다. 그래서, 앞에서 반드시, 앞에서 떼어줘야 돼요. 철저하게. 이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. 이와 같이 밑에만 누르고 위에는 안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고급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. 이렇게 잘라주고, 그 다음에 삐준 상태에서. 만약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라와 있으면 은 조금 있다가 알파늄 히트 걸린다고요. 이와 같이 그래바디를 붙이고 이 다음에는 이쪽 기둥과 저쪽 기둥을 붙인 다음에 알판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